여러분 요맵 한번 봐주세요 요맵 요거 뭔가 느낌있지 않아요? 뭔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지? 요거 한번 슬쩍 발 담갔다 오자 얘들아 공포맵 문제 없제 아니요 문제 ㄱ 하는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금 한팬이가 말한거지 한팬아 문제 없지? 아니요 <웃음> <눈치 없어. 웃음> 태빈님저 퇴근할래요 일단 들어와봐 공포맵이 아닐수도 있어 그래 휴먼폴클레 별로 안무서워 으응 무서워, 응, 무서워. <웃음> 시에나 우리 무서우면 이렇게 손꼭 잡고 다니면 되지 진짜 공포맵해요? 근데 이게 지금 공포맵인지 아닌지는 몰라 음..보는..음심 근본은 농심 근본은 농심 어? 농심 광고인가요? 광고 아닙니다 한페나 뭐해 밑에서 줄 잡아봐요 이 뭐야? 아니 끌어올려 보려는데 묶어야지 너를. 어? 묶어 이게. 너 가만 히 있어봐 잡고. 오케이. 묶었다. 귀신같이 탈출. 귀신같이 탈출 했으니까 오늘은 공포 맵. 일지도 모르는. 아나 잡고 그러면 나물 따를 거야. 그런 논리라면 물을 따랐으니까 공포 맵. 아나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었으니까 공포 맵. 아닌가본데? 그냥 오히려 이거 숨바꼭질맵 아니야? 6인 전용 숨바꼭질맵 이러고 써있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 이게? 아니? 그냥 한 소리인데? 지금 6인 용양 6인... 양양... 마지막에 3 yeah. <웃음> <웃음> 아, 이거 6명이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역할을 고르라는데요? 아, 요런 거 한국판 맵 있으면은 휴폴풀 딱 부흥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왜냐면 은 모바일 게임 휴폴풀이 있거든 이미. 아까 보니까 저거 QR코드 찍으면 위챗으로 넘어가거든요? 위챗은 진짜로 중국에서 해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국분이 만드신다면 카톡이랑. 백기업이랑 손잡아야 겠네 어, 카톡이랑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맵 만들어다 줘봐. 카카오톡에 내가 연락할게. 와오 <웃음> 야, 이거 근데 진짜 재밌겠는데. 이런식으로 만들면 어유 아, 되게 참신하다 근데 자 그러면은 다음 맵으로 넘어갑시다 <웃음> 그러면은 뭐... 일단 첫번째 우리가 좀 기대했던 맵이었는데 시스템 좋은건 알겠는데 어쨌든 계획은 빠그러졌기 때문에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것도 엄청 길다 오른쪽에 봐봐 오케이. 우리끼리 싸우면 안된다 이거 금방 가 금방 가형 내가 신기한거 잡아왔어 형나봐야 어, 잡고 <웃음> 아!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웃음> <형>, 놓지 <놓치> 마라 <웃음> 제발, 제발 올려줘 <웃음> 내가 잡았어 나도 돼 이케이 <웃음> 이거 딱 봐도 떨어지는 거 h 지안 떨어지는 데요? 아이 o l d you, I go Kulun and Goda Kurun g o d 눈이 아 u go Duni Kurunda, Duni Kullo. I have to do that. I 이거 진짜 근데 한국인이 못 깨는 맵이다. 이거 되게 침착해야 되네. 그러니까, 상자 나 하나 하나 가야 돼. 한번한 어. 번이 되게 신중하게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어. 후잇. 아! 어, 상자가 안 잡혀. 클났다. 난 이맵 못 가. 이상하다. 나 아까 저기까지 어떻게 갔지? 그러면? 돈볼 안 잡히네, 진짜. 어, 진짜 안 잡히네. 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갔지, 아까? 우리의 희망, 케빈체. 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캐빈 고 캐빈 캐빈 아 그러다가 우산이 돌아가네 여기서 보니까. 네고 캐빈 아. 하니까 조금 <웃음> 장례식을 <웃음> 치러야 될것 같고 약간. <웃음> 나 어떻게 점프하는지 감찾았어. 이렇에서 점프하면 돼. 끝에서 이렇게. 어, 오히려 가운데로 옮겨가서 오오오오오와 영웅 비술? 점프? 오오 됐다. 오했다 점프. 나이스. 오빠 더 상해줘. 이거 뭐야 한명 타면 출발이야? 이거 뭐지? 어떻게 가는 거야? 뭐 담아야 돼 이거? 선물 하나! 아 여기 뭐가 있네? 음..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게 중국어란게 말이죠? 찾았어! 오~~ 찾았어 나이스! 이거를 아, 네. 어떻게 해? 저기 저기 저기 저 안에 넣자 찾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왜 찾은 거야? 아니 이제... 저거 번역기 돌려보니까 선물 하나라고 적혀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번역기 돌렸냐 어, 근데, 근데? 이거 선물 들고 가기엔 좀 뭔데? 어 이거 던지자! 이 가벼워 보이는데 갑니다! 둘.. 자. 붕! 붕! 하, 와! 와! 와! 와! 근데 안출발하데 여기다 두는 게 아닌가 봐 그럼 왜던진 거야 나는? <웃음> 아. 야 저거 진짜 멀리 던질 수 있구나 어! 왠지 이거 같지 않아요? 왠지 발판 느낌인데 이거 딱 봐도? 예, 예, 봐봐 요 여기, 여기 발판 느낌 아 여기 앞에 배달 이렇게 배달? 아닌가? 선물용선물용 아니면 잠깐만 선물 간다! <웃음> 아, 실내 도약? 어? 오, 야, 맞아. 어? 어? 맞맞맞실 어? 도약. 빨리 와, 빨리 와. 다음은 다음은. 어디야, 살도살도저저저저저저저나 다음. 어? 버린다. 나 버린다. 저 경계선이 중요해. 저 경계선이. 어? 어? 아! 어? 아! 나도 버려도 야, 이거 진짜 한국인 못다 이거 내가 봤 지금 벌써 뛰는 폼이 불안불안한데? 나 무서우니까 한 명만 그래. 잡아줘 그래 이제 그걸 보여줘 단합력을 보여줘 어. 내놔 너만 떨어져 선물 내놔 케빈님이 방금 전에 단합력 보여주자고 야 여기서 앞 아니연,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야 왼쪽? 어, 조심. 어디야? 어디야? 어 저기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아아아아아아어 잠깐만 CN이 살릴 수 있어 어?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어. 죽었어 죽었어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아 여기? 맞아, 맞아, 맞아, 맞 어, 맞맞다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소리 뭐 뭐야? 어, 뭐가 된다. 점아아 <웃음> 오야 이거다. 아 귀엽네. 아 이걸로 아 이걸로 가라고. 오케이. 와 따따라다라다따따 따따라다라다. 오 따따따라따. 아 이게 장애물 코스가 있네, 심지어? 아저 앞차 뭐예요, 지금 앞차. 잼있다. 아, 연비야 양비 흔들지 마. 양비야 흔들지 마. 야 앞으로 그만 밀어 봐. 야야 앞에 앞차. 앞에 앞에 아, 아아아아난 아,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야, 난 몰라요! Like 난 몰라! 한펜안 놔! 한펜안 놔! 이수라같이가 제발 나버리지 마! 이수라 제발... 저긴 지옥이야 빨리 짜자, 빨리 Strange> evet. şey, 몰라! Fußball> 나도 이제 망령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 아이... 놓쳤다니? 아이, 거왜 방향 바뀌어? 이거 못 가... 저장해줘? 어, 갔어? 어 해줘 해줘 해줘 에? 이건 뭐야 근데? 저거 돼지 이건... 조종하는 거요 아, 아 이걸로 피해가는 거다아 구름 피해서 어, 피해 구름 피해서 거야. 오른쪽 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대각선 어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직자 직직 직직 아 지금부터 시엔 칭찬 세개한펜 칭찬 세개한 펜이보다 시엔이가 잘생김 한 펜이보다 시엔이가 똑똑함 한 펜이보다 시엔이가 인성 좋음 합격 <웃음> 한펜 칭찬도 이제 해야지한펜 칭찬도 어, 그럼, 그럼. 이제 한 펜이 목소리 짱 좋음 20대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목소리 임한 펜이 배에 복근 있음한 펜이 키1 8 0임 m 한 펜이 이상형 연비 아 마지막은 마지막 아니 마지막은 마지막 맞아, 맞아. 마지막 b 아. 네개 i 임 연비 이상형 한 g 이 아아 아니 아니 Ah, yes, yes, y 금 s Panga created to go Yumby n i m i d a 야야 p a s h a 붙 a 붙 t 붙 g 붙 t 붙 g e t h e r 한 h 이한 s 이여친 이건 뭔데 왜 이거, 이거 뭐안 잡히는데? u t up, put up, put up, 어 u t up, put up, put u 조 p 오오 up, put u 이렇게 t u 게 put u 이게 협동이지. 이게 협동이지. 서로 올 어, 형 있어. 잠깐 있어 봐. 아, 너가 올려 줘? 와, 와, 와, 오 이거 되네. 근데 2인일 조면 그거 알지. 한명 나고 된다 우리 중에? 벌써 나고 되는 가나 있는데. <웃음> <웃음> 나리옥에서 꺼내 줘. <웃음> 진짜 나 <나무대는> 인간들아. <그리고? 웃음> <웃음> <웃음> 안 올라가. 안 <웃음> 이 뭐지? 142. 결과. 오른쪽 사진은 몇 사람의 동작이 다르다. 분명 아니지. 근데 어. 142밖에 없는 거니까1를 예, 올리자. 어, 어, 동지에다 올려놔 봐. 와! 어. 야, 이거 번역기로 어떻게 근데 이렇게 빨리게 돌려 너네? 그 번역기에 어. 카메라로 인식해서 글자 번역하는 게 있거든. 우와, 우와, 우와. 응. 이건 중국어야. 굿지가 있다. 붓지. 어. 이거네. 마라샹궈 정답은 마라샹고였어요. 마라샹고. 네. 마라 뭐. 아니 어, 이거 와. 작가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마라샹궈였습니다마라샹 <웃음> 이거 바나나가 돌아요! 왜 이렇게 고퀄이야? <웃음>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식탁에 한 30분 정도 꺼내놓은 바나나가 딱 이런 색깔이거든요. 예. 라라라라라 아이스크림이 움직여요 어나 이거 이빨인 줄 알았네 아, 나 이빨인 줄 알았네 <웃음> 나도 월드콘인가? 이플란트인 줄 알았네 맛있겠다 <웃음> 여러분 고난이도 동작 보여드릴게요 너는 막는다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나가보시지 <웃음> 제대로 밖에 안돼와와야 <웃음> <웃음> 아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아이고 <웃음> 야 누가 저기서 지우개 따먹겠냐 소라 솔언니야 그러니까 사실 점프를 오르겠다. 과하게만 안 하면 다 같이 올수 있거든. 야 이미 영, 앞쪽이 영, 망했잖아. 차. 이미 영, 끊어졌잖아. 진짜. 길이 이미 끊어졌다고. 차. 미쳤구나. 드리어 <웃음> 고 간다. 아, 영, <웃음> 어? 뭘 잡았는데? 사람 있습니다. 사람, 사람 있어요. 이제 사람 있어. 상자 사람 밑에 사람 있어요. 짜와짜입니다 <웃음> <앨범이다. 웃음> 아, 우와! 야 이거 마지막이다. 이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이거 마지막이다. 걸고 가? 너무 재밌 아, 다 제일 재밌겠다 이거. 이거. 이 이거. 는거 참지 이거. 아비이봐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아, 여기가 끝이다. 형, 이거 마지막 이거다, 이거. 응, 음, 이거 타고 가는 거. 이거 완전 한 바퀴 도는 거였나봐, 맵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건 진짜 잘하죠. 예. 아,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구나, 처음으로. 여기 처음. 처음 아니야. 맵이 더 있는데요? 나는 하지 않을게 도움이 아! 안 되는 것 같다. 우와 대박! 갔어! 와버라쓰 아! 어 근데 포르쉐 911이다! 그래? 이건 타야 돼! 이거 누가 엑셀 좀! 브롱 브롱 브롱 브롱! 오빠 탈락! 브 <웃음> 어, 혼자 왔어요? 부랑, 부랑, 둘이 부랑. 왔어요? 저도 둘인데! 우리 다섯인데요? <웃음> 어, 이거 우리 쭉 타고 가보자! 어나쭉 타고 하려고! 두두두두! <웃음> 우와 너무 빨라! 빨리 가! 빨리 그냥 가! 여기! <웃음> 차가 너무 빨라! 몰루! 두, 두. 뒤에서 받는다. 와, 뒤에서 받았다 멈춰, 와. 멈춰. 와! 아, 아, 아 와. 밑에 사람 와. 깔렸어. 안 돼. 밑, 아! 아, 사라져요. CJN이 제대로 걸렸어. 어, 뒤로 뒤로. 살려줘. 나나나 살려줘. 나, 나 살려줘. 아이씨. 근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는? 어, 어, 어, 어, 이거 있어. 어, 어, 이거 있어. 나나 있어. 나 여기 있나또 <웃음> 망령이야? 어, 야 근데 <웃음> 여기가 끝이 아니. 저기 믿어야? 열기구 진짜 타는 거 같은데 이제. <웃음> 열기구 탄다고? 잘 가는데. 우와. 아, 간다, 간다. 가, 가, 가, 가 간다. 가? 어. 가, 가, 가, 가. 간다, 간다, 간다. 와, 어, 이거 돼지 챙겨오길 잘했다. 아, 가고 있어? 우와, 간다. 오, 간다. 야, 뜬다. 간다. 열기구가 뜬다. 돼지도 뜬다. 이거 여기 끝이겠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어이, 같이 죽는 거야? 어이 어이 아이안돼나나 나! 맵더 있어. 어어 어, 뭐야? 어? 방금 뚫렸는데. 어, 정말... 어 뭐야 한 편이 공성? 어, 근데... 뭐야 한 편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저거 중간에 공간 없,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걸어갈 수 있어. 가운데 일직선으로 길이 있어 지금. 근데 동그란 건 피해야 돼요. 대박이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도 웃음> 형도데려가안야야야 <웃음> 야, 야, 야. 마지막 동그란 걸로 <웃음> 바뀌었어. 지금 가야 돼. 갔다 갔다 갔다.쟤네 어, 갔다, 갔다, 갔다. 오케이 갔다, 오케이, 갔다. 오케이 갔다. 저장 오. 저장 저장 저장. 어, 여기 뭐 있어? 호브로 울트라맨 코. 좋아하세요? 이거 아니야 아예 안 올라가 이거. 뭘 믿냐고 물어보는데. 불신의 끝은 지옥이다. 아하. 응, 응. 아, 저장했어. 찍어 찍어. 했었어 했었어. 어, 나 머리 머리 잡아줘. 와, 대지판이다. 어, 여기 끝이다. 이거 끝났지? 우와. 오, 끝났네. 뵙겠습니다 드디어!